이건 또 뭐야, 이거 레고? 때... 뭐안 끼는 이거? 오케이 옆에 레고 차가 있는데 레고다 이거 레고다 이거 그냥 홍. 이거 그냥 레고인데 어 진짜 레고가 어안 따고 <웃음> 레고 부쌌다야오 아. 기나 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만들 수도 있고 음, 남이 만든 건빠질 수도 있고 응. <웃음> 너무 사악한데. 같이 만들죠. 음, 내가 뭘만들려 하고 있는지 모르겠 트럭이나 만들죠. Get up, standby. 행이. 각도를 90도로 바꾸면 되지. 야, 힘들. 아, 그거 하면. 아, 음. 응. 그럼 이거 무조건 이제 돌때 90도로만 돌면. 어, 차, 차 만들래 야 근데 이거 90도로 만들어 놓으면 응 편하다 돌아간다 <웃음> 프로펠러드 <웃음> 여기다 유리 하나 달자 나도 차 하나만 들고 싶은데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만들고 있었는지 까먹었 그래 Get up, s t a n 좋아, 생각이 날것 같군, 아마도. 아, 나차 만들고 싶은데,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뭐, 기본은 바퀴 4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음.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판때기를 좀 들고 가자. Get up, s t a n 쪽에 좀 길다란 막대는 없나? Get up, stand by, mm.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오케잘 만들어지고 있다. 있다. 어? 나도 만들어지고 있다. 오케이, 나도. Get up, s t a n 어, 근데 여기 세 칸짜리도 없나? 아, 한 칸짜리로 하면 되겠구나. 여기 달고. 야, 이거 레고 진짜 개신기한데, 이거. 오 어떻게 거 만들었노? 나 그냥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있더라 오 신기하네 음... 진짜 없는 게 없구만 이 게임이 어. 어. 우리 집고양이가 놀러 왔다 부서졌다니까. 맞네다부서졌나 가라, s t a n d b 해 조립 성공. 실패다. 아쉽지만 실패다 아쉽지만 시공이다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이거 지지대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으아. 지금 얘가 칸지기 편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개업 스탠바이 이 여기다 초록색깔 좀 꽂고 싶다 나도 꽂고 싶다 엄청 넓은 판대기 없나? 그런건 없다 음 그건 아쉽다 엄청나게 막 넓은 그런건 없네 이거. 빨간색 잘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 나는 오케이 발케리됐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져있는이유를이 오케이 오, 오 시발. 네 끼워졌어요 오케이 아 얘가 짜인다 행잉 잘못 들어서 그거 됐다 망가졌다 막이졌나? 어. 가끔 그런다 아 여기 위에 이제 엄청 넓은 판때기 하나 씌워야 그게 없어서 아쉽네 만들면 되지 판때기가 없다 이거 그걸 계속 연결해서 만들면 되지 아 그렇네 이 빨간 걸로 이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체인으로 묶어보면 되겠네 맞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된디 으악 됐다 꼽았다아 체인 개수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있어야지 갓도 있어야 한다 겟업 스탠바이 헤이 그 다음에 어 뭐야 노란거 박살 아이다 이거 빼도 되겠다. 이걸 빼고 이다 이걸 아야야나 봐봐. 왜 <웃음> 거대한 트럭이 완성된 것 같다. 난난난 난, 난 지금 계속 이 초록색깔이 안 꼽혀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 <웃음> 고통의 원인. 나무이잘 꼽혔다. 나는 포탄 만들어야겠다, 이걸로. 이, 위, 위, 어? <웃음> 박살 났다, <났다니까>. 니꺼 <웃음> 무서졌다. 에이씨, 없는다, 자꾸, 그러면. 어, 엎어도 되나? <웃음> <웃음> 젠장. 젠장. 이상한 거 불러왔다. 응. 로딩 중인 것 같다. 뭐야, 이거? 모른다. 뭐야, 나 처음 본 레고, 레고, 레고 불렀는데. 오케이. 로딩이 덜 됐다. 됐다. 나 이걸로 집 지을래. 이거 왜 이동한 속도가 또저 뭐라고 또. 블록이 흰 색깔이 없구나 야나 완성했다 <웃음> 이거다 <웃음> 와 <우와>. 완성했다 안돼 무섭다 막 그냥 막 그냥 여기 저기 막끊 그... 됐다, 다 부숴다. <웃음> 여기다 집 지을래. 마인크래프트. 보라색 집이냐? 응. 음. 아니, 그 색깔 놀이는 내가 잠 지어주지. 아, 이거 일부러 네 칸짜리로 하고 있다. 들리가 일로 와. 아, 그거 야 그거 문부문 좀 만들래 오 좋아 <웃음> 잔뜩이다 <좋았어>. 옆에서 넘쳐난다 이게 <웃음> 블럭이 잘 보라색 광선이다 여기다 물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두두둑둑둑 <웃음> 오빠 문뭐 닫고 있어 응? 음. 왜? 문뭐 닫고 있다 왜? 나랑 맞자 다 음. 나도 온게몰래 안돼 아 안된대 <웃음> 오빠 친구가 하고 있잖아 저건 맞을걸?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맞을 걸? 아, 저기 외국 대사. 내가 하는 건데 우리 누가 하지 마라. 이거보다. 목이 <웃음> 개고 아팠다. 어 못다, <웃음> <웃음> <너개 고가팠다. 웃음> 어, 못다.